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절씩교독합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그때의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주시기와, 주시기와, 주시기와, 주시기와, 주시기와, 주시기와, 주시기와, 주시기와,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은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풍성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섬김의 불량을 감당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권력지향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권력지향적이다. <웃음> 이게요. 조그만 꼬마들도 몇 명만 모이면요. 몇명 모이면 서로 우두머리가 들려 그래요. 지가 대장이 되려 하거든요. 이게 다 권력의 속성인 거죠.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권력의 속성이 뭐냐? 타락입니다. 타락. 타락.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권력은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힘이 주어지면 거룩하고 순전하게 될것 같아요? 아닙니다 힘이 주어지면 이상하게 변질돼요 힘이 주어지면 이상하게 썩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주변에는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언제나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몰려들어가지고 항상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죠 전쟁이 벌어지죠 이것을 가리켜서 권력투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권력투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권력지향적입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그동안에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본을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저들은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세배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여러분 저 장면 보세요 뭐 하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청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불법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요 주님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또 다른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왼쪽에 꼭 앉을 수 있도록 예수님 어찌 좀해주시소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누가 권력을 가진 자인지 금방 알아차리고 그 힘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갑니다 아마 예수님을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 아마 얼마 안 가서 분명히 메시아로 통치하는 메시아, 다스리는 메시아 그런 분은 오시기 때문에 왕이 될수 있을 거야. 높은 권력의 권자를 차지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지 한 자리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과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 마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기일까요? 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자리 찾아야 되는데 왜 자꾸 끼어들냐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끼리는 충돌하게 돼요 이게 자리 다툼이 일어나면 요 아주 긴장도가 높아지고 순식간에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게 되어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한 자리 차지하려나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26절과 27절 읽었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성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중. 와. 이게요, 제자도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도의, 원리. 제자도의 원리.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다 제자 되기를 원하시죠? 제자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욕구, 욕망이 있는가 하니까 나도 좀커 봐야 되겠다. 나도 좀 높은 자리 차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있는데 주님께서 답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자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에서는 권력을 탐하고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은 내려가는 걸 싫어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말아야 한다. 정말? 크기를 원하느냐? 정말 영향력 갖기를 원하느냐? 정말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내말잘 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다 종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자가 으뜸이 된다 잘 들어 이거야 그러면서 제자도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저 말씀을 들으면 세상만은 거꾸로예요 그 세상과 거꾸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방법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세상 따라가다가는 멸망이에요 세상 따라가다가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거꾸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건데 여러분 이 제자도라고 하는 이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를 포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아닌 철저히 내려가는 길이고, 제자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 오늘 보면 28절은요, 복음서 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주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어, 한번 다 같이 합동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 말씀 좀잘 떼어놓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헷갈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당신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십자가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의 절정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는 거다 십자가다 그래서 섬김의 절정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성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광야에서그 유혹이 처음으로 사단에 의해서 치고 들어왔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방향에 대해서 철저했다는 거예성기로 철저. 왔지 내가 높아지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십자가까지 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붙들지 않으면 허무와 절망에 빠질 겁니다. 세계적인 거부, 또 많은 사람들, 유명인사들 보면요. 만년에, 많은 사람들이 만년이 좋지 않아요. 만년에 불행하게 돼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부나 권력의 끝에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게 뭐하다?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끝에서 이런 절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새날개 교우들은 인생 실컷 다 살아놓고 헛되다야 헛되다야 이런 고백이 없기를 추건합니다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저절로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어릴 때 보면 요 저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말잘안 듣고 애먹일 때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다리 밑에 버릴까 보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다리 밑에 버릴까 보다 이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아주 성숙하셔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 뭐한 번씩 계속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래서 아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간혹 있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성김인데요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또왜 나에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는지 여러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주셨지? 왜 목사 되게 하셨지? 왜 장로 되게 하셨지? 왜 집사되게 하셨지? 대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실하게 붙들 때 삶의 중심이 생기고요 우리 교회 생활에도 분명한 목적과 반향이 설정될 때에 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서울에 간다는 사람이 저기 구포역이나 부산역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서울로 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혼란과 방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맞고 받을 때도요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왜 직분 맡는데? 왜 직분 가졌는데? 교회를 섬기려고 영혼을 섬기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어. 이게 분명하면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나의 행복, 나의 성취, 나의 기쁨. 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직분 맞는 것도 자기 성취, 자기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인다고요. 그거 추구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거 추구하다 보면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 위에 굴림하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요. 폭력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삶은 혼란에 빠진다. 혼란에 빠진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아 중심에서. 또한번 따라하세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전환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그랍니다 자, 인자라는 단어는 주로 그리소가 당신의 호칭 당신을 향한 칭호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인자는 인성을 강조하는데 인성 인간 그 이상을 의미하는 단순히 인간이 아닌 참된 인간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은 참된 인간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말은 참된 인간은 섬김으로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놓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어마어마한 희생적 의미가 희생적 섬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서 섬김이 뿜어져 나와요 온전한 희생의 섬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다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항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그리스도 인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길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이두 가지로 팽팽하게 대립될 수가 있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일평생 섬김을 받는 쪽이 있고 일평생 섬기는 자가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섬김을 받기만 한다면 이런 삶을 가리켜서 유아기적인 삶이다 어린아이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세요 우리가 유아기 때 어릴 때 보면 다 섬김받죠 모든 것 하나하나 엄마 아빠의 지극한 돌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면 달라지게 되죠 철저히 부모 의존적인 삶을 살다가 철저히 엄마의 섬김을 받다가 조금 자라면 이제 자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을 섬기는 위치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건강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돌봄을 받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돌보는 자리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부모의 섬김 스승의 섬김을 받는데 나이 한30 정도 넘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30세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22장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한번더 따라 합시다 나는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복입니까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권력을 잡고 돈을 봅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면 성공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섬기는 데 알고 보면 섬기는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섬기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있고 군림을 한다? 이거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목사나 장로 직분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나도요 전도사 생활할 때부목사님 생활할 때 교회 잘 숨기려고 그러고 단임 목사님 잘 숨기려고 그러고 예 우리 성도들 잘 숨기려고 언제나 노력을 했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거기에 두었어요 단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7년 8년 9년 1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더잘 숨겨야지 우리 교우들 잘섬겨해야지아 이렇게 됐는데 15년, 20년이 넘어가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어떤 때는요? 군림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 다 타락한 본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거든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높은 이름을 가지셨고 높은 지위를 가졌음에도 주님은 항상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 자이 리더십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 하나는 자리에 초점을 두는 리더십이 있어요 자리 내가 어떤 자리 차지할 거냐 내가 어떤 직급 내가 어떤 직임 네. 이 세상의 일반적인 리더십의 형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내 직급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이 오르면 자리가 달라지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또 다른 리더십은요 직급 자리보다 역할에 초점을 둡니다 뭐에 초점을 둔다고요? 역할 역할 직급 자체보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막 다른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경향이 다분히 많고 막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막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리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곁에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반면에 역할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른 사람들과 동력하면서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이 역할에 비중을 두는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섬김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자의 리더십은 권한이 강조되고 후자는 책임이 더 강조되는데 이게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추구하면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섬김이 강조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섬기려고 그러는데 뭐가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자리보다 역할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 그래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없습니다. 분란이 없는 거예요. 다 섬기려고 그러는데 다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내 역할 내가 왜이 직임을 받았는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직분이 섬김의 역할보다 명예의 자리 그렇게 변질되면 교회가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는은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 많이 섬기라는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아멘.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그래서 항존직을 둔 거예요. 항존직. 이 계급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성경을 받고 굴림하라고 준게 아니에요. 더 많이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양떼 치는 목동으로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가 도망다닐 때도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을 섬겼고 자기도 힘들지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다. 목자합니다. 목자. 이게 목자가 뭐가 강조되는 거 가니까? 무엇을 하든지 섬김이 강조되는 이 강조점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직업 어떤 직급에 있든지 상관없다. 모든 것이 섬김을 위한 귀해이다. 아멘. 주어진 모든 것은 섬김을 위한 귀해다. 이귀회를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왜 돈을 버나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섬기는 것에 사용하는 것. 많은 불을 가지고 있다면 흘러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성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느냐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섬길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몸 하나도 어, 이게 돌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섬기나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소비주의가 그게 다해있죠요 그게 다해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라 소비하라 소비하라 막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저는 백화점에 가보면 백화점 마치 예배당 같아요 네, 명품도 보고 우와 우와 이런 게 나왔네 헉, 이렇게 비싸네네 감탄을 해요 교회 에서 하나님께 감탄해야 되는데 물건 보고 명품 보고 우와 우와 예배가 백화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섬길수록 자기를 위해 살면 살수록 목이 자꾸 마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는 나를 위한 소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많이 섬길수록 질 높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나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언제나 이 특징이 나타납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며 사는 그것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줘요, 증명해줘요.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다섯 단계를 한번 띄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 표좀 띄어주세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성장의 다섯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할 그때 초신단. 아주 구원의 확신하는 초신자 때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나? 막 이렇게 의심하는 수준 이게 첫 단계인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교회 자리로 쑥 들어오고 복음을 믿고 영접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보적인 신앙 때는 두 번째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네, 네. 이 수,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도 다 그, 그런 수준에 다 있었죠. 네,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준에서 스탑 된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정리했잖아요. 미숙한 신자다. 성숙하지 못한 신자라.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2번까지 머물러 있으면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3번, 4번, 5번으로 쭉쭉 올라가야 돼요. 3번은 어떤 수준이에요? 남의 문제를 위하여 섬기는 수준이죠. 이게 은혜를 체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를 위해서 섬기려고 그러는. 그다음에 더한 단계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 이게 제자의 수준인데 영적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어, 기도로 섬기려고 그러고 마음으로 섬기려고 그러고 함께 함으로 때로는 뭐 주머니 털어가면서 밥도 사주고 이게, 이게 섬기는 수준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이 제자의 수준이고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한번 읽읍시다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 가로에는 제가 아예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항종직 선거를 하잖아요 항종직, 권사, 장로, 안수집사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 선택돼야 하나요? 저는 적어도 3번 이상은 돼야 자격이 있지 않을까 내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됐는데도 가장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 이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항종직 정도 되려면 3번 이상은 돼야 돼, 3번 이상. 적어도 장로 정도 되려면 5번 정도까지는 나가야 돼. 할렐루야. 목사장로는 5번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려 정비하고. 그렇게 여러분 장로 피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3번 이상 되는 사람이 새날교회 항조원 직분자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섬기며 사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가장 복된 일인지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초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늘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 천상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어떤 광경들이 늘 펼쳐지는가 이거를 소개해 준 책이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죠 이분이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을 여행하는 주인공이 방금 세상을 떠난 한 성도를 맞아들이는 천국 행렬을 보았습니다. 방금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데 천국 행렬 한 성도를 맞아들이는 천국 행렬을 보았는데 그를 환영하며 따르는 행렬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대한 강같이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주인공은 와그 성도가 이 천국에서 저 정도로 환영을 받을 정도라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내자에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상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 스미스였습니다 골드스 그린이라는 곳에 살았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겠군요 그렇게 말했더니 안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명성과 저 지상의 명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당신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명성과 이 지상에서의 명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라 스미스라는 사람은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천국의 눈으로 볼때큰 자였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새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눈이 뜨여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해할 일은 가족이나 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열방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급에 해당되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글도 대답하면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 을 읽어주실래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탐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선지자의 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의인의 상이 새날개의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탐코 네. 네. 상을 잃지 않겠다말씀하시 겁니다 다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눈물과 감격으로 섬경으로 함께 메고 갈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작은 일에 함께 성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김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요 저도 이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성긴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성긴다고 생각했고 내가 성긴다고 여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깨달아졌어요 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섬긴다 나도 잘 섬겨버리라 힘있게 섬겨버리라 최선을 다 섬겨버리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거예요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라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쫓아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쫓아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하거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거라. 아멘. 성대 여러분 우리 삶도 참 힘듭니다만 내 문제만 매어 살면요 답이 안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고 하늘날에 상도 준비된 줄 믿으시고 세상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와 겸손하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불량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 네. 여러분 오늘 정리할게요 자 오늘 우리 실시되는 항존직 선거 우리 분명히 합시다 더 많이 섬기라 하시는 부르심의 자리인 줄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자리... 역할 어느 게 중요해요? 자리보다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 네. 너무 그 자리에 뭐 아직 좀더 기다려라 하는 분들 계시겠죠 낙심하지 마세요 네. 기다리면서 내 역할이 뭔가 여기 충실하면 충분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보다 역할이 훨씬 중요하고 세상 방식 따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 주님의 방법 따라 우리가 살고 오늘도 이 선거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은요 항존직 분들을 위한 기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더 합시다 자 여러분 주부 안에 또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셨나요? 항존직 분들 위한 기도만 없는 신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지금 교육자들 나눠드릴게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여기 또 우리 세인이도 없다고 그럽니다 재니는 열심히 기도해서 다 외우지 않나? <웃음> 할렐루야 여기다 좀 주시고 자 오늘 이렇게 할게요 우리 이 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쫙 읽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거는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거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 이제 항존지 선거 이제 곧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한 교수인가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문 준비 다 되셨나요? 이제 소리 내어서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 교회가 좋은 일꾼을 세워 건강하게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져서 영적으로 단단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과 교회인 사람 새날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예배와 봉사와 헌금생활의 본이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질서와 세운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도들을 존중하는 사람 높은 지위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싸움을 싫어하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궈가는 사람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성도답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새날개의 부르심과 비전과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존재처럼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도를 통해서 어떤 성도도 시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성숙함에 돋보에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바일 전자투표로 실시될 이번 투표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은혜롭고 즐거운 투표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세워질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의 삶의 핵심은 섬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교회와 많은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모든 것이 섬김을 위한 귀혜인 그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섬기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그리서 주며 섬기는 자에게 결탄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교의 분량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는 우리 사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일조와 여러 흥금으로 봉헌합니다 이들 흥금들이 물질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되어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찬을 위해 요셉이 받은 담장을 넘는 복과 은혜로 대갚아